저희가왜안열리죠그럴게요결과는어안열릴까요 어, 어, 방... 별... 우와! n o Piano, Piano, Piano, Piano, Piano, Piano, Piano, Piano, 호호호 n 호호 i a n o p i a 신호인 것 같습니다! 뒷구리! <웃음> 어, 네. 깜짝! 어? 기름이 다 떨어진 듯하다! 어! 돌아올게 어허허허 네, 어... 일단 1층 먼저 어 네네네 그렇죠! 1층 먼저 협력 하는 것이 우와. 걸리지 않아! 으악! 뭐야! <웃음> 제발! 열려! <웃음> 아, 이워봐 아, 아, 매워 아, 파 아, 매워 아, 파 아, 매워 아, 파 아, 아, 아, 매워봐. 아, 아, s o r 리 y sorry, s 리 r r y 요 비가 내리고 있네요. <웃음> <웃음> <이게 감상적이지네요. 웃음> 네. 네. 비가 네요 비가 내리고 있네요. 비가 내리 s 있네요. y 가 i 리고 있네요. 비가 내리고 있네요. 비가 내리고 있네요. n 가내리 n y 가 내리고 있네 비가 내리고 있네 비가 내리고 있네요. 비감적네요네요가내리네요 비가 내리고 있네요. 비가 내 나... 주권 세이야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본건거로운 네? 분이시네요 어? 여기 뭔가? 어? 궁금하네? 아전 설정 잘하죠? 아, 어, 잘아 어. 그렇군요 오히려 얻었어요 오히려 얻었어요? 오히려 얻었다고 합니다 네, 네 내가 얻었으니까 네네네 어두운 곳도 가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두운 곳 아는 데 있으세요 지금? 네 1층 아. 왼쪽 아여기입니아 그렇군요 귤님은 왜귤림이에요 네. 귤처럼 생겼어요 네? 헉타케시헉 아까 덜덜더라도 히로시귤이구나 놀라게 하지마 헤헤 타케시 무사했구나 어 하지만 시간 문제야 결국은 괴물에게 잡혀버릴거야 겁에 질려 있군요 도망칠 곳 따윈 없다고 부들들들 내가 내가 괴물 저택에 가자고 말 안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텐데 아 후회하고 있군요 내가 내 탓으로 <웃음> 사실 누구보다 어? 용기 있는 친구 아닐까요? <웃음> 아, 그러니까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군요. 희생하고 있군요.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려고 하고 있군요. 오 어, 뭐야? 어, 불을 그래. 켜서 네. 예. 오후. 오후. 석상을 밀었네요. 처음 보는 석상인데. 네. 초면인데 막 밀네요. 저 옷장 오후. 열어봅시다. 오후. 네. 옷장 서밍을 해볼게요. 훠! 훠! 아왜 저래요? <웃음> 나오시라고. 왜 아, <웃음> 옷장만 보면 들어가시는 거예요? 옷장은 들어가는 거 기능밖에 없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옷장이 원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옷을 담는 곳이라서. 저희는 방금 도망친 게파켓이었나요 아, 네 타켓이. 아? 어! 입구가 막혔어. <웃음> <웃음>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짠! 아우, 어! 으악! 아. 아. <웃음> <웃음> 머리 스타일링. 지금 코코넛 같아요. 코코넛 그런가 봐요. 코코넛, 코코넛. 충천하셨네요, <웃음> 귤링. 야 내려오세요. 네. 어? 어? 어? 저 머리를 줄수 있는 걸까요? 어? 아 머리. 아. 아. 퍼즐인가요? 퍼즐. 제가 잘하는 분이야. 아 그렇군요. 다시 알겠습니다. 아네네그렇게하세요 뭐, 어. 네. 어. 세이다고 <웃음> <웃음> 세이브 하시는 네? 거 뭐라고 아, 뭐라도 네, 네, 네. 그렇 그리고 아 여기도 인형 응? 저거 인형이었죠 아까? 아! 나한 손을 들고 있어요 어? 이는 어, 어, 어. 아무것도 단으로 밀어야 한다고 아 그렇군요 여기 아니겠죠? 여긴 올라가는 건 <웃음> 지금 올라가기 너무 무거까요아 그림에 전보먹히는군요 여긴가 봐요 거기로 떨어뜨릴까요? 미크로 커특 네. 쭉 떨어뜨리겠습니다. <놀람> <놀람> <놀람> 예! 화이오 뭐가 나왔어. 아! 뭐가 깜짝거리는.. 아니 어디.. <놀람> 이제 본능적으로 장롱을 찾으시는 네. 능력이 <놀람> 생기셨네요. 푸른 돌을 얻었다. 손에 넣는 <어머람> 건가 봐요. 떠왔습니다. 그러 <놀람> 여기다가.. 스테이브 <세입을> 한다고요? 네. <놀람> 아니 어디? 푸른 돌을 네. 누르면? 예! 예. 오! 오. 어디죠? 우리 인형도... 좀... 얘는 눈이 없고 얘는 손을 들고 있죠 그렇죠? 어? 어, 어 저기 반짝거리는 거 아닌가요? 어디요? 이쪽에? 아닌가요? 어디요? 이쪽 부터요 아닌가요? 이쪽 끝이죠? 하얀색 같은, 검 같은 아! 저희 모니터에 묻은 거 아! 뭔가 반짝이는 게 있잖아. 아, 절전. 절전 정신. 안 쓰는 스튜디오에 불은 꺼야 하죠. 그 어? 여기 새로 다시 놓으면 안 될까요? 어어어, 아, 아, 네, 네, 네.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오호. 어? 아무 장치도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음. 인형을 얻었다. 인형 그냥 가져가야 된다는 네, 그러면 여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뭐아볼까요 다른 있어요? 네. 여기 한번넣어볼까요오이 음. 뭐. 인형을 2층으로 <웃음> 날로로 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음. 가보겠습니다! 와.. 아 우와! 우와 펌펌펌 펌. 아오니.. 오니 예뻐요, 되게. 그러게요. 어? 색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저장... 약간 그.. 느타리버섯 색깔인가요? 어디까지였어? 아, 같은 방에 있을 땐 장롱에 들어가면안 되는 분이 이미 들켰다는 뜻이군요. 저 인형을 아까 난로에 넣고 불태우라는 얘기이었던것 음... 같아요. 저희 할머니 분께서.. 우와! 우와, 이렇게! 우와! 우와, 대박! 약간 그.. 모션이 약간 그.. 진짜 엄청 부끄럽네. 틱톡 저는. 틱톡커 나 요즘 맨날 틱톡봐서 그런가 약간 그런 그런 막뭐 틱톡 틱톡 느낌 약간 아이아가씨네요 약간, 약간 풀어주고 싶었어 아.. 난로가 있네? 오 마이 굿리스 난로에 불을 붙인다! 예! 붙이고 자 세이브를 하고 아네 아오니가 또한번일수 지나갔으니까 이걸면 붉은 돌을 얻었다! 푸른 돌을 얻었다! 얻었다. 아이 돌을 아, 아그런것 것 같구나 <웃음> 와 문을 았다가 <웃음> 바로 열어서 자동문인줄 진짜 자동문인줄 알았어요 아 여기에? 아, 아, 네. 어? 여기. 아닌 어 네? 아닌가? 어 아닌가봐요 이건 아니고요 아까 눈이 없는 어, 음, 그, 음. 그, 그 인형 그거기였던것 음. 같아요 그 친구한테? 네네네 그아 친구. 친구인가요? 이 친구. 아 네. 비슷하게 생겼다 군요. 귤처럼 생겼으니까 귤처럼 생긴 건다 친구군요. 맞습니다. 어, 그렇군요. 어, 어, 하나. 어. 어, <웃음> 네. <웃음> 오! 오! 오. 와, 오! 와, 여기 빠졌어. 머리를 얻었다. 여기 머리를 여기다가 띄우면 되겠죠? 그렇죠. 둘이 왔다 갔다. 오와, 와, 뭐야? 세이브. 네, 세이브. 오. 오호 그럴수봐 근데 주인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네 어..뭐라 말하기 힘든 신형인거 같죠? 네 어, 한번 저기 밑에 다른 인형을 봐야 아 하지 않나? 이 뽑혀진 머리에 네 자, 이걸 끼우라고 아하하 어? 오 전구머리 전구머리, 전구머리. 전구머리. 진짜 전구머리같 된다 그 전구머리네요 불을 그냥. 끈다면? 아 그럼 끄면? 오! <웃음> 빛에서 위화감이 느껴지네? 어하허 음. 어! 와! 이거는 나라가 몰랐던것 같은데? 섭시파트! 담겨있네요. 와. 와. 열쇠를 어디서 넣어야겠군요? 그러시지? 아, 중학생이었네요! 오고고고, 중학생! 네. 열쇠가 있나? 어, 없습니다. 열쇠를 얻어야 합니다! 이네 인형 머리도 붙여야 할까요? 아 그런가요? 뭐 불편... 붙여야 할까요? 뭐를? 걔를... 음... 어! 오! 오! 우 아! 아. <웃음> 아하하하하! 아하. 흠, 응. 또 숫자 세 개? 3 6구 아니야? 넣어보세요. <웃음> 저희가 딱히 단서를 찾는다고 맞춘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한번 해주고 아, 어, 네. 아깝게 틀렸네. 아, 그런가요? 오, 오 그렇군요. 네, 네. 세계 숫자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어, 한으로 가보자. 아, 아까 그그붕이 그 오. 오. 어. 일로 순간 무슨 일이 생기지? 아, 그래요? 오. 528! 528. 이번엔 비교적 쉽게 주네요 아, 그냥 그냥 주네요 네. 528, 528 어, 아. 어. 369랑은 상당히 거리가 있네요 어. 아까 하실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웃음> 3개 중에 3개니까 100%고요 그죠? 한 글자도 맞지 않았네요 528언니 어. 528. <웃음> <웃음> 길림 손으로 쳐다나고 있어 아닙니다. <웃음> 아닙니다. 지하실 열쇠를 네. 얻었다. 네. 아하하. 오이파, 헤로. 열쇠 아까 하나 안 열리는 거 있었잖아요. 우와. <웃음> 아, 네. 음, 네. 그렇군요. 아무, 데 아무 말도 하지 않은데. 어, 아, 그, 그, 그렇죠, 그렇죠. 네. 오, 오, 머리가 되게. 여기서 죽으면. 네. 오니가 되나봐요. 아, 그렇군요. 아, 그리고 여기서 죽으면. 오니가 되네요. 저 돌아갈래요. 어... 제일 좋아하는 방으로. <웃음> 피아노 방. 아. 지, 지극히 해요. <웃음> 피아노, 피아노 방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귤립 리액션 의학! 정직한 의학이어어요 의학! 음. 너무 무섭 m so 아 o u n g 요 knew I 무 n e w I'm so young. I'm so y o u n 중요 m s 않습니다. n g I'm so young. I'm so young. I'm so young. I'm so young. i 나한테... 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가막 가는 소리. 일단 문이 있고요, 문이 금이가 있고요, 통동가 있습니다. 통 통동, 안에 한. 한, 한 <목소리> 자 통로가 있고요. 아 어, 네. 잠겨 있고요. 잠긴 것이 있고요. 호호호. 오, 문이 있습니다. 불불 불. 아하. 도어락네요도어락네요리리리도어락네요오 아, 그게 뭐죠 그 미국에서 오른쪽 벽면만 아 따라가아저에서 오른쪽 각했어요왜 그.. 쪽 동네에서 아른 오른쪽 동네에쪽동 이게 오른쪽 거 있잖아요 약간.. 동네요 <웃음> 그냥.. 어 여기는 약간.. 오른쪽 어. 동니까서오열쪽가 <웃음> 어, 나왔고요 아, 저렇게 세게 할 필요 없잖아요. <웃음> 강하게 열 필요가 없는데. 음향 효과죠. 음향 효과. 네. 어딜. 뭔가 좀리는 걸까? 이게 복식 호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어. 네. <웃음> 소리가 아주 맑고 통하고. 어, 네. 되게 힘이 있네. <웃음> <웃음> 힘이 있네요. 저도 놀라고 놀. 놀라, 일부러 놀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 어! 아하! 이제 불이 켜졌습니다. <웃음> 어, 여기못 들어가요 서럽에 어? 들어가실 순 없잖아요 아 그림책! 그림책 볼까요? 볼수 있나요? <웃음> 그림책 어! 상한균림이 살았습니다 상한균림은 집이 있었습니다 상한균림의 집에 어...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는 상 귤링에게 상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 어, 네. 아름다운 이야기. 나. 어우, 호호호호호. 어, 호호호호.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여기가 아니었나 봐요. 어! 아래로. 어. 보통만 세기 특이하긴 하네요. 와! <웃음> 와우! 잠겨 있군요. 아. 여기가 여기도 감옥이네. 빨간 열쇠를 얻으라고 했는데 뭔 아.. 그.. 감동적이야.. 네.. 정말 감동적인 얘기 네.. 아오니가 나올 때가 됐는데요 맞죠? 그럴게요.. 아오니를 불러볼까요 여러분? 아오니! 아오니를 부르는 춤! 아오니 구애 춤! 아오니 구애 춤! 왜 언니는 아오니를 부르냐고.. 아오니가 나오는 게.. 모르시잖아요.. 네.. 뭐하시잖아요 <웃음> 아하하. 지금 아, 거기서 드라이버로 뭔가 빼라고 하시는군요. 네. 아하하. 심을 플러스로 플러스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이템에서 드라이버 바로 해킹. 아, 여기 아 근데 무슨 일이일 어, 에이, 아 이걸 했고. 아, 여기서 아 서표를 끼울 네. 수 있나 봐요. 저 곳에. <웃음> 서표를 끼우면 따란! 이게 무슨 이게 그거예요! 뭔데? 네? 색깔 순서는 모르겠지만 아하하. 이 개수가 네, 그게 네. 될 겁니다. 1, 2, 3, 4, 5, 6, 7 1? 파가 15개? 빨간색은 하나 파란색은 7개, 흰색은 3개, 연두색은 2개군요! 네. 파요? 7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1, 3 경우의 어, 수가 엄청나게 나오겠네요 그러게요 그죠 언니 앞에 균님 까먹는 시중이죠? 으아... 이 정도쯤이야 뭐? 쉽습니다 아, <웃음> 네? <웃음> 1, 2, 3, 7 그대로라고요? 뭐, 1, 2, 3, 7? 아 작은 숫자부터 작은 아, <웃음> 어 열렸네요 와! 와! 와! 되게 너무 넓은데요? 아 진짜 되게 큰 집이네요. 얼마지 말까요? 저런 집은? 와. 와. <웃음> 아오니 원 플러스 원이에요 아오니 <웃음> 원 플러스 원. 예! 어. 되게 또두 번째 나온 아오니. 여기서 나오네이 아오니 약간 각각방같이 생겼네요. 제발.. 아.. 들어갔어요 했는데. 그러니까요. 다따돌리 어, 갑니다. 아.. 아. 실패. 장롱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네 다시 네 다시 감자빵 들어가고 장롱! 장롱! 네 오케이 소리의 집중 아들었습니다 소리 나가고 나가고 오케이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이 세이브 오케이 아, 거의그보 네, 음흠. 어? 여이 뭔가 보이시나요어 네! 이 정말 특 이거, 네요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와우. 와우. 와우. 아. <웃음> 네, 거이습니다 매트! 네 매트 부서에서 아이템을 하나 더 얻었구요 이쪽 방에는 딱히 위험함이 있는 부분이 없지만 옷장이 있군요 들어가면 안되겠죠? 옷장이 볼까요? 타크로 오! 오! <웃음> <탁구로! 웃음> 이었습니다 이런식으로 타크로 무사했구나 어 하지만 다리를 접질러버렸어 나는 당분간 여기 있을게 아 그렇군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웃음> 아까 이걸 찾아서 가져가죠 뭐죠? 식초를 얻었다 하! 이 식초... 네스크로는 저기 있을 모양이네요 네이브네 네, 프렌즈! 히즈 프렌즈 붉은 열쇠를 식초에 담간다 예 아, 열쇠 녹이... 아, 녹이 슬어서! 창살문 열쇠! 아까 그 감옥 같은 네. 곳일까요? 네 말에 버튼이 있다, 버튼을 누른다 아 일단은 누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누른다? 아니요 이거 약간, 이거 잠시만요 저기. 아 이거 이게 약간 그쵸! 원단원단원단의 원반, 원반, 색깔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시작점이 빨, 누노, 파노빨 빨, 누노, 파노빨이니까 네네네 세이 아, 세이브 화면을 제일 많이 보는 b l e Sable, Sable, Sable, Sable, Sable, 당분 b l 움직일 생각이 없나 보네요. 보 a b l e Sable, Sable, s a b l 습니다 고리와 원반을? 합체가 되는 아이템들이니까요 여기는 그런 것 같아요 s a 에서어네네 되는군요! 열쇠가 되는군요? 샤워기 느낌이네요 와! 오! 호아 숨겨진 문 열쇠! 예! 좋습니다! 숨겨져! 와. 와! 오! 와! 바깥공기! 요! 좋습니다! 예! 좋아요! 네! 어, 하늘! 여기로부터 바깥에 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빨리 차코너를 데워야 돼야 돼야 데워온 게 아니고 <웃음> 데워다! 저를 데려오자 네 안됩니다 가서 어른들을 어디? 불러오는 게 더... 어디? 오니를 불러온다고요? 어른들을 아. 불러오는 게 더... 옳은 아. 선택이 어. 아니었죠 오니를 어, 불러온다고요 타쿠로 먼저 <목소리> 일단 데려올게요 타쿠로 이미... 음. 아니지? 가자 타쿠로 정말이야 히로시균? <웃음> 이 세상이 잘지네요 타쿠로가 동료가 되었다 그러면... 어 타쿠로는 왜 동료가 됐는데 안 보이는 걸까요? 포켓몬 같은 거 타쿠로의 인적사항도 한번볼까요 우리? 타쿠로는 어떤 아이템? 중학생 정상 오 그렇군요 1위네요! HP가 1위에요! 저희도 1위에요 <웃음> HP가 <웃음> 1위에요! 정상입니다 와! 1! 1! 와! HP 1의 타쿠토! 뭔가를! 어... 그거를... 아, 저 네, 사다리를 먹었네요. <웃음> 아하, 하하 아하핳 네. 안돼 타쿠로는 H2 아니, H2는...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이제는 제가 움직이는 거요 아, 건데. 그렇군요. 네. 왜 타쿠로가 있는데 저희를 붙여올까요? 타쿠로 이미 어쨌든, 네, 들어왔습니다. 하우니 나오니... 개복지도 비웃을 때는 HP HB. HP 1 네. 갔네요. 갔네요, 네. 트위브를 하겠죠? 트위블무 위브 네. 이제 네, 세이브해. 어, 어 없어요. 없어요? 아 아. 탁크로가 없어요어크로는 그곳에 있겠군요. 제가 말했지 어른들을 데리고 오는 게 아하하. 아오니도 어른 아닐까요? 아오니 그렇구나. 크잖아요 되게. 어, 어? 뭐가 있어요. 뒷문 열쇠를 있어요. 얻었다. 일로 가긴 굴렀네요. 사다리를 네. 아오니가 먹었어요. 어... 아오니 식성이 좋네요. 뒷문이라 빛문... 하문. 하면... 열리지 않았던 돈 어디있었죠? 너무한데 위로 올라가 볼까요? 네? 좋아요 네. <웃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웃음> 아, 많이 왔잖아요 <웃음> 아니 <그냥> 걷기만 해도 <웃음> 걷기만 해도 세이브 아하 그렇군요 걷기만 해도 세이브 아 어, 아니군요 아니군전 문이었나? 저 문인가 봐요